올리오노브 <웃음> you know, 맨하튼 행복하다 체험기 오늘은 행복한 네, 용수의 네, 생일이에요 재민아 용수도 브이로그 찍는 중재민아 저의 오늘 우리 약간 닮았다 어? 브이로그 찍는 일일이 죠 어, 저랑 이거 음. 노래 오디오 공유하실 분 <웃음> <싶어서. 웃음> 어. 오늘은 맨하튼 타임스퀘어에 가서 요수의 네, 생일 광고 엄청 크 크게 보 o 던 time scale. I think it's a good time scale. I think it's a good time scale. I think it's a good time s c a l 지 I think i 라고 a g 하 o d time s 자, 오늘도... 오늘도 오당탕탕 올리노브의 웬하튼 체험기 맞습니다 레츠 기릿 기릿 도대체 그들은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 걸까요? 네아 랩띠 랩띠 랩띠 배고파요? 뭐 먹었어요? 저 아까 산 초코바 있는데 그거 줄일까요?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은 좀 이따 먹을 까요 자, 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여요 저기 지나가보스요 자, 보 와우 진짜 크다. 안녕, 귀엽다. 안녕, 학생들. 와우. 인유유. 인유유. 와우, 건물들이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어! 여기에 용수 광고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자리 잡으러! 첫스테이 야, 용수! 야이 용수. 용수! 야, 어 예! 오! 오! 어, 이 용수! 아, 용수 광고 봤으니까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갈겁니다 어때 기분이? 진짜로. 와. 진짜, 진짜 <웃음>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 진짜 뒤가 대박이에요. 그렇 와. 우 <웃음> 아, 여기 여러분 사방의 롯데타워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 사방이... <웃음> 좋은 좋은 인데 <표현인데? 웃음> 나중에는 저희 여성 명 모두가 단체로 걸리길 바라면 와우. <웃음> 와우. 누.. 어떤 분이시까? 아이아헐 아, 아 와우. 와우 오 멋있다 저희는 파이브 넵인스 먹으러 왔습니다 와우 햄버거 정말 먹보고 싶었던 햄버거를 먹으러 왔어요다 와우 햄버거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고기가 엄청 두껍다고 신났어. 피처, 피처, 피처, 피처. 또 그거, 이것도 먹어야죠.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 맛있게 먹게요. 형은 저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 보고 있어. 저는 형 안경이 미친 저를 찍고 있어요. N to 벌레가 된다면 어떤 벌레가 되고 싶죠? 아. 뭔가 했네 주문 완료 저는 어, 어떤 걸 시켰냐면 요거 별 있는 것들이 다 유명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파이브네킨 버거 여기에 양 뭐지? 야채 추가하고 미디움 레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프렌치프라이스 어니얼링 맥앤치즈 그리고 요거는 뭐지? 그냥 쉐이크 네, 데스모스 이거 시켰어요 스모 쉐이크가 나왔어요 마쉬멜로우 <놀람> 응너호텔인거가그래니 음. 그러니까. 와우 마시멜로우를 살짝 태워서 주셨어 이번엔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 리액인데? 와우 연아 안해줘? 연아 안해줘? 와우 와우. 파이낙이 원래를 썸에 파플 thank you.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맛있게 먹고 너무 응. 맛있다 미디움 미디엄에... 아, 그냥 미디움 얀니 와 원형류 진짜 맛있다 나쁘지 아, 아, 않냐 난다 야채 없으니까 맛없어도 <놀람> 맥앤치즈 음. 대망의 버거. 와씨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와우 저는 미디움 레어로 시켰어요 와우 고기가... 대박이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먹고 멤버들과 같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마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느끼한데? 생각보다 양이 적당했어 포기. 아,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 버렸어요. 어, 배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이제 밥다 먹었으니까 이제 아까 구경 못했던 거리를 좀 구경도 하고 쇼핑도 좀 할까 합니다. п о 예쁘다 해밀턴 파크입니다 와우, 뉴욕이 한눈에 다 보여요 진짜 쉬는 날 이렇게 완전 제대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진짜 배경이 완전 더 예쁘고 더 빛나고 건물 유리창으로 비치는 뭔가 노을 햇빛도 정말 예뻤거든요 진짜 제가 뉴욕 미국에 이렇게 와보다 정말 성공했네요 정말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이제 또 내일 2회 자, 공연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화이팅!